자 날이 많이 덥죠 그죠? 어, 네좀 있으면 여름이 올것 같네 그지? 여름이되면더 많이들 주무실 텐데 걱정이네요 벌써부터 이래서 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냐면은 조선 후기에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파는 경제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네. 자,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세금 제도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죠? 자, 첫 번째 토지세에서는 영정법이 시행이 돼서 가장 낮은 세율 1결당 4두에서 6두 정도로 고정시켜 버린 영정법이라고 하는 게 시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 집집마다 토산물을 내야 했던 공납이라고 하는 세금 분야에서는 대동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산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사용을 하는 토산물 대신에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으로 세금을 내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집집마다 내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기준, 토지를 기준으로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게 하는 1개월당 12두라고 하는 새로운 세금 부과의 기준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정한 세금의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공인이라고 하는 국가에 고용된 상인으로 하여금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오게 했어.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인이라는 사람이 한 번에 시장에 떴을 때 사들이는 물건의 양이 어땠다? 아, 엄청 많았어.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시장에 어떤 사람도 나타났다? 어, 파는 사람, 만드는 사람도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동법의 시행은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군대 간 대신에 원래 조선의 성인 남성들은 1년에 두세필 정도의 군포를 내야 했는데 균형법을 시행을 해서 1년에 한 필로 줄여줬어요. 그죠? 대신에 부족한 부분을 결작이나 선무군관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경제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는 농업 생산력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어떤 기술? 변농사에서 모내기법, 이앙법이라고 하는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농사 짓는 데 들어가는 노동력은 줄어들고 수확량은. 르란스뿐만 아니라 벼와 보리라고 하는 두 개의 작물을 1년에 함께 기를 수 있는 이모작도 가능해지게 되면서 농업생산력이 엄청나게 증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죠 자, 그 1인당 재배 가능 면적도 경지 면적도 증가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모든 농작물을 다 먹고 살기 위한 것으로 재배할 필요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작물인 상품작물 같은 것들을 재배하기도 하였죠. 자, 그래서 큰 부를 쌓은 부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반면에 요렇게 또단아 저거 뭐 땅을 잃고 임노동자가 되는 농민들도 증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농업생산량이 향상이 되면서 사람들은 먹고 남는 걸 갖게 되었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시장에 가서 사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게 되다 보니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민영수공업, 민영수공업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수공업자들이 많은 사람들 한테 물건을 만 팔아 만들어서 팔만큼 많은 자본, 돈, 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상인들이 재료를 주면서 주문을 하면은 그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 주는 형태로 수공업이 발달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수공업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한편 상업이 발달하면서 어, 광물, 금이나 은과 같은 광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민간업자의 어, 채굴 같은 것들을 허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세금 내기 싫어서 몰래 채굴하는 잠체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하기도 하였고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개발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상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광산을 개발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배분해주는 전문 경향인 덕대라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였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좀 복습이 됐나요? 네 다음 시간한번더 정리를 드릴게요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 상업의 발달과 상인의 성장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동법이 실시가 되면서 국가에 고용된 상인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공인이라고 불렀어, 그렇지?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시장에 나가서 사들은 양이 물, 물건의 양이 어때기 때문에 많아요. 많았기 때문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 공인들은 그러면 은 무엇을 받았을까? 나라를 위해서 물건을 대신 사주고 꽃지. 꽃지? 아, 그런 고급 용어도 하나요 음. <웃음> 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물건을 대신 사 주는데 거기에서 자신은 나름의 상인으로서의 재능을 발휘해서 이익을 남겨 먹는 거지. 나라에서 100만 원 주면은 물건을 100만 원 주면서 어, 물건 100개 사 와라고 하면은 상인한테 가 가지고 80만 원에 팔아라고 쇼부를 본 다음에 쇼부도 좀 그렇다. 아, 이게 동아시아사 시간이면은 쇼부 이런 용어 써도 돼요. 왜냐면은 일본사도 들어가니까. 어 근데 한국사 시간에 쇼부 이런 말을 쇼부 그렇게 한데 응. 협상을 해서 어, 협상을 해서 80만 원의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하고 나머지 20만 원 자기가 먹는 뭐 이런 식으로 재산을 불렸던 사람들이 공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정 물건에 대해서 거의 이 사람을 거치 않, 거치지 않으면 살수 없을 정도로 특정 물건에 대해서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독점적인 도매 상인으로 성장을 하기도 하였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도고라고 부릅니다. 특정 물건에 대해서 이 사람을 거치지 않으면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상품에 대해서 강한 장악력을 가진 상인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도고라고 부른다. 대동법이 시행으로 공인 같은 사람이 일부는 도고로 성장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갑시다. 자 조선이라는 나라는 원래 상품화폐 경제가 그다지 발달하지. 아는 나라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물론 그것은 경제가 그만큼 발달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상업의 발전을 억제시키려고 했어 우리는 그런 정책을 네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은 중농억상이라고 이야기돼 해요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정책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왜 상업을 억제하려 했을까? 이유는 뭘까? 유교사상의 영향도 있죠 또 정확히는. 유교에서왜 금지했지? 음. 자, 봅시다. 농업은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식량이라고 하는 대단히 인간에게 귀중한 자원을 생산해내는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려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상업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은 뭔가 물건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건? 상업이 뭔가 물건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죠? 기존에 있는 물건에다가 값을 더 얹어가지고 내다 파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뭔소리지얘해가 되나요? 어, 상업이 원래 그런 건가? 그런 어, 거죠. 그렇다고도 볼수있는 상업의 본질은 뭐냐면은 이쪽 동네에서는 굉장히 흔에 빠졌어. 그래서 값이 싸. 그런데 저쪽 동네에서는 그게 별로 없어가지고 값이 비싸. 그래서 상인들은 여기에서 싸게 사가지고 저기에서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게 상인들이거죠그래서 각각의 지역에 풍요로운 물건을 부족한 곳에 다 옮겨다 준거로써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를 풍요롭게 만드는게 상업의 기능이죠 그런데 조선시대 양반들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못했던거야 뭔가 물건을 새롭게 만들어내는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물건에다가 상인들이 자기 이익을 남기겠다고 간만더 얹어가지고 남들한테 파는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다는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소비자들은 물건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경제가 안 좋아진다 라고 생각을 해서 상업의 발달을 억제하는 중농 억상의 정책을 실시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음. 자 그래서 나라로부터 허가받은 상인들,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상인들에게만 장사를 하도록 허용해줬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관허상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관청으로부터 특별하게 허가를 받은 관허상인의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 종로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시전상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 외에는 특별히 허가받은 경우 외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금지시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금지를 했느냐? 시전 상인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줬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금, 난전, 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난전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받지 않은 가게를 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는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사상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금, 난전권은 어떤 권한이다? 난전을 뭐할수 있는 금지하도록 할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게 금난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돌아다니다가 시장 한 구석에서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장사하는 모습을 발견해서 그럼 어떻게 할수 있을까? 물건 압수할 수 있어요. 장사 못하게 하고 물건 압수하는 게 가능한 게 금난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게 때로 부술 수도 있고요. 이해 되나요? 네. 그렇게 해서 상업의 발전을 억제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전 상인들만의 상업을 독점하게 한게 원래 조선 전기의 중농 억상 정책이다라는 거예요. 자, 조선의 시장 경제, 상품화폐 경제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금 난전권 같은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었어. 어차피 상행위 자체가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금 난전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 자체도 별로 크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되죠? 음. 자.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상품화폐 경제가 점차 발달하게 되자 금난전권 같은 것은 경제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떤 악영향을 주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시전 상인들만 장사를 할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쌀 파는 시전 상인들이 한 6명 정도 돼. 6명 정도가 다 같이 모여서 야 어차피 우리 아니면 쌀 사람들이 못 사는데 값을 우리 마음대로 올려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자기들에게 짜고서는 값을 올리는 거지. 어차피 이 사람들을 통해서밖에 쌀을 사지 못해. 이해되나요?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등의 피해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영조, 정조 때 이른바 통공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해서 시전 상인들에게 주어졌던 금난전권을 폐지시켰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네. 다만, 모든 시전 상인들의 금 난전권을 다 폐지한 것은 아니고 육의전이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는 남겨줬어요. 육의전은 모시, 명주, 무명, 비단, 종이, 생선 6가지를 파는 시전 상인들을 말합니다. 6가지 항목을 다루는 시전 상인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무척이나 높은 수익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에다가 많은 상업세를 내고 있었거든. 얘네들까지 금난전권을 없애게 되면 은 나라로 들어오는 세금 수입이 너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금난전권을 남겨놓고 나머지 시전 상인들에 대해서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라는 거요 정리됐나요? 네. 자 그러면서 허가받지 않은 상인들 사상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에 성장했었던 대표적인 사상들을 몇명꼽아보자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강을 중심으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를 했던 경강상인들. 요즘으로 치자면 택배업으로 대박을 친 상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송상들 이 사람들은 인삼을 재배해서 판매해서 큰 부를 쌓았던 상인들입니다 평양의 유상이라든지 아니면 청나라와의 무역을 담당했던 의주의 만상 일본과의 <웃음> 무역을 담당했던 동네 오늘날 부산이죠 부산의 내상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전국적인 규모로 또는 대규모로 무역활동을 하면서 큰 부를 쌓은 상인들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중에 일부는 독점적인 도매상인으로도 성장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대기업이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조선 후기의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이 눈부셨다라는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음. 자, 그래요. 5교시 한국사 시간이니 많이 졸린 거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더 끝나 일찍 끝내드릴게요 조금만더 힘을 내서 정신을 차려보도록 합시다 내가 지난번까지는 수업 중간중간에 자꾸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거나 뭐 웃긴 얘기라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잠을 깨워보려고 했는데 아무짝에 소용이 없더라고 그것보다도 좋은 방법은 차라리 그딴 소리 안 하고 빨리 수업을 끝내주는 게더 좋은 거예요 그죠 그죠 대신에 빨리 수업을 끝내주려면은 빠른 시간 동안 이 작은 시간 동안 많이라도 열심히 집중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죠? 조금만 더 힘을 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상업의 발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 곳곳에 장시라고 불리는 시장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대체로 5일장의 형태로 열리게 됩니다. 우산에도 장시 있나요? 있어요. 저기 가면 오색시장이라고 있죠. 알고 있나요? 네, 오색시장. 5일장이죠. 언제 언제 열리는지 알아요? 3일, 5일에 열려요. 3일, 5일, 13일, 15... 아니 3일, 8일, 13일, 18일 뭐지? 잔날이라고 부르 p s a 일 i r s 일날 열립니다. i 일장 h i 런걸 가지고 r 일장이라고이야기 해요 어, 잘안 가는구나 i r 그런데 어, 거기 되게 값싸고 맛있는 거 많은데 r s h i 리 s a m 고 r ship, Samir, ship, s a m 네 맞아요 칼국수 맛있고 어, 돼지국밥 맛있고 그런 데 있어요 자 이런 오일장이 전국적으로 천여 곳 이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거의 전국에 시장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상업이 크게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오일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느냐 보부상들이 와서 장사를 합니다 들어봤나요? 보부상? 네, 지게에 짐을 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부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림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웃음> 넣어왔는데 뭐 이런 뭐, 뭐 식으로 지게나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전국의 각각의 시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물건 사고 팔고 저기서 물건 사고 팔고 하면서 전국의 시장들의 유통망을 연결시켜주었던 상인들을 일컬어 보부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잘 기억해두도록 합시다. 자, 이런 사람들을 보부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 5일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모란시장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4, 9일장이에요.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 날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3일 8일에 오산에서 장사한 보부상들 밤새도록 성남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어, 그땐 없었지만 보라지장이. 어, 그래서 3, 8장이서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4, 구장으로 가서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1, 5장으로 가서 장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전국의 장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이 보부상들에 의해서 연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런데 왜 5일장이었을까 하필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은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시간도 필요하게 됐던 것도 맞지만 사실 5일마다 시장이 한번 열렸던 것은 뭐냐면 은 사실 매일매일 물건을 사고 팔 만큼 그런 어떤 시장의 규모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매일매일 사고 팔 일이 있지는 않았던 거지 그래서 5일에 한 번씩 모여서 장사를 했던 겁니다 자 하지만 교통이 편리한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 이런 데 같은 데는 5일로 부족한 거야. 매일매일 사람들이 장사할 거리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5일장들이 점차 맨날 장사하는 시장 뭐? 상설 시장으로 변하기도 해요. 매일매일 할인 판매하는 옷 매장 뭐라 그러니? 상설 할인 매장 뭐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할인 매장이요 네, 상설 할인 아, 알, 알겠어요 미안해요 매일매일 장사하는 시장 일부는 상설 시장으로 발전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객주라든지 여각이라고 하는 중간상인 또는 도매상들도 등장하기도 해요 자 객주 여각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주막이나 여관을 운영하던 사람들이었어 자 보부상들도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중간중간에 쉬고 자고 밥 먹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시장과 시장 사이 사이에 있는 길목에 있는 객주나 여각이라고 하는 휴게소죠 말하자면은 식당이나 여관에 들려서 먹고 자고 쉬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요게 점차 점차 상인들을 연결해 주는 상인으로 변신하게 돼 어떤 식이냐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상인이 여관에 들어왔어요. 여관에 들어오면서 아주머니 나 인삼 사고 싶은데 혹시 인삼 파는 상인 들어오면 얘기해 주세요 하고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따가 진짜로 인삼 파는 상인이 왔어. 어, 우리 지금 먼저 온 상인 중에 누가 하나 인삼 사고 싶어하는 데 혹시 둘이 장사해 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둘이 연결 시켜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네. 중계를 네. 응? 중계를 하게 되 그렇죠. 중계를 해 주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상인이 왔는데 어나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겨가지고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요 물건 좀 보관해 주세요. 이 물건 좀 어디에 대신 좀 보내주세요 이런 어떤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부탁을 다른 상인들이 왔을 때 대신 맡겨가지고 부탁을 들어주는 겁니다 또어 여가 아주머니 내가 지금 장사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좀 빌려주세요 요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장 끝나고 돌아와서 갚을게요 하는 금융업 이런 역할들도 하게 되는 겁니다 상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중간상인 또는 도매상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어떤 객주나 여각 같은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게 전부 다 뭐다? 조선 후기에상품앞에 경제가 발달해 나가는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자급자족적인 사회에서 점차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가 발달해 나가는 모습들을 이런 상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 <웃음> 이렇게 국내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외 무역, 다른 나라와의 무역도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무역, 공무역을 일컬어 조선시대 때는 개시라고 불렀고요. 상인들끼리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사무역을 일컬어 후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당시 조선이 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개시와 후시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음. 중간개시 같은 경우에는요. 어, 조선이 임진왜란 때부터 명나라하고 필요한 물건을 서로 압록강에 있는 섬 하나에서 만나가지고 물건을 주고받았어. 그래서 강 중간에서 이루어지는 개시다라고 해서 중간개시라고 해요. 명나라가 망하고 나중에 청나라가 세워졌을 때에도 양쪽의 국가의 상인들이 있지, 아니지 개시니까 양쪽의 나라의 관리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 나라의 물건을 교환했던 게중간개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네. 그런데 나중에는 국가 간의 무역이 아니라 여기에 상인들이 모여들어서 자기들끼리 물건을 사고 팔게 돼. 그게 중간 후시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책문 후시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 조선에서 청나라로 보냈던 외교사절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나요? 여러분 물어보는데? 연... 연... 행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 괜찮아요. 시험 많이 남았어요. 그죠 자, 연행사는 한성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의주를 거쳐서 책문까지 거쳐서 청나라 수도인 베이징으로 간다고. 자, 그런데 이 연행사는 어떤 사람이 가느냐. 우리나라로 치자면 장관급이 가요. 조선시대로 치자면 정산품 이상의 고위관료가 간다고. 혼자 갈까? 아니겠죠, 그죠?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갈 겁니다, 그죠? 어 그러면서 나밥 해줄 사람, 짐 들고 갈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중간 숙소 마련해줄 사람 등등의 수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간다고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수발해가지고 수행원들을 데리고 쭉 가, 그래서 책문까지 가잖아? 그럼 여기서는 청나라 관리들이 마중을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연행 사만 오세요, 조선의 수행원들은 돌아가세요라고 한다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까지 온 김에 청나라에서 물건을 사가는 겁니다. 팔기도 하고요. 어, 그러면서 점차점차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요번에 땡땡땡 대감이 여행사로 가게 되었대 라고 소문이 나잖아. 그러면 여기 의주에 있는 만상, 평양 유상 요런 사람들이 그 대감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수행원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내일도 좀 주고 하면서 어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사를 모시고 쭉 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행사 안녕히 잘 가세요 빠이빠이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청나라 상인들 만나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게 책문 후시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청나라의 여진족들은 저희가 중국으로 이동을 했지만 아직도 여기 이제 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여진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서 생필품이 부족했어 그래서 조선한테 이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 좀 거래해줘 라고 해서 만들어준 공무역의 장소가 회령계시, 경원계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 그리고 일본 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할수 있도록 허가해준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외관이라고 하는 곳이고 부산에 설치되었던 곳이거든요 동네 음. 자, 그래서 조선에서 만들어준 외관이라는 곳에 일본 상인과 조선 상인들이 만나서 조선 관리가 감독하는 하에 서로 물건을 교환합니다 그게 외관 개시예요 그런데 조선 관리의 눈을 피해서 자기들끼리 몰래 물건을 사고 팔기도 했어 그게 외관 후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이 동네의 상인, 내의 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음. 이해되시죠? 네. 자, 우리는 지금 조선의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음. 자, 이제 30분 지났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하면 돼요. 힘을 냅시다. 화이팅, 음. 거의 다 왔어요. 10분 남았니다 자 봅시다. 당시 어떤 것들을 중국에서 많이 샀느냐 뭐 이것저것 많이 샀지만 조선은 중국에서 비단을 많이 샀어요. 자 일본에서는 어떤 것들이 많이 수입되었느냐 은이 주로 많이 수입이 됐습니다. 은은 당시에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국제화폐였거든. 그런데 조선은 은생산 양이 많지 않았어. 그래서 다른 나라 특히 청나라랑 무역을 하려면 은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은을 많이 사왔습니다. 일본은 한때 어, 세계 2위의 은생산 상국이었던 만큼 은이 무척이나 풍부한 나라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사왔다 그럼 조선은 주로 뭘 팔았느냐? 여러분들 요즘에도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같은 데 가면 면세점에 가면 뭐 많이 볼수 있느냐? 정관장 뭐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나요? 어, 그렇죠. 예로부터 우리나라 인삼은 약효가 좋기로 유명했어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인삼 많이 사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거래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이 조선을 거쳐서 일본, 일본의 은이 조선을 거쳐서 중국으로 가는 사례들도 있었어 그래서 조선은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무역을 이어주는 중개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내용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마지막 봅시다. 자, 조선은 원래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그랬나요 그렇지 않았다고 했나요? 발달한... 발달하지 않았다고 라 했어요. 그렇죠? 자, 물건을 사고 팔 일이 없다 보니 돈을 쓸 일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적었어요. 돈은 물건을 사고 파는 일 외에 쓸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해, 그지 자, 그래서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때 어차피 자주 안 쓰다 보니까 돈을 안 쓰고 주로 뭘 썼느냐? 주로 물물 교환이라기보다는 정확히는 쌀이나 옷감을 가지고 쌀이나 옷감을 기준으로 물건을 사고 팔았다고. 이거 얼마예요? 쌀 얼마치예요? 이거 얼마예요? 옷감 몇문금치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물건을 사고 팔았다는 거지. 이해되나요? 왜냐면은 쌀이나 옷감은 물건을 사고 팔 일이 없어도 쓸 일이. 있어요. 먹고는 입으면 되잖아. 그지? 게다가 돈처럼 쉽게 변질되지도 않아요. 보관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썼다. 우리는 그런 거를 생산물화폐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 쌀이나 옷감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편하겠어? 동전으로 사고 파는 게 편하겠어? 3년에 동전을 상업하는 게 편해요. 그죠? 그러면서 점차점차 상평통보라고 불리는 동전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고요. 대규모의 거래나 무역 같은 데에는 동전도 불편해. 그래서 어음이나 환과 같은 이런 신용화폐 같은 것들을 사용할 정도로 상업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모습이 조선 후기에 나타났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하지만 오늘날처럼 은행도 없었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다 투자해서 나의 재산을 불린다. 이런 개념도 조선시대 때는 약했어.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 먹고 잘 사는 법, 부자가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서 뭐였을까? 아껴 쓰고 저축하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화폐를 물건 거래 수단보다는 무엇으로 더 많이 사용했느냐? 재산 축적의 사용수단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했다는 라 거죠. 선생님 기억나는 게 중1 때였나? 중2 때였나? 오래된 한옥집 철거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이 한옥집의 천장을 빡 때렸는데 그 위에서 상평통보가 5톤 가량이 우수수 쏟아졌어요. 어. 그냥 이 집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상평통보를 천장 위에다가 숨겨놓고 있었던 거지. 그런 줄 모르고 원인이 생겨고그집산을다 떠나버리고 폐가가 된 거야. 부수려고 포크레인이 찍었는데 상평통보가 우르르 떨어진 거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한 5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해요. 음, 뭐야. 500원이 오톤 5톤, 5톤, 5톤. 어마어마하게 쏟아진다. 음. 물론 그런 거 전부 다 국가로 비속되는 거 알죠? 음. 어, 발견한 사람은 절반 정도 떼주기는 해. 음. 자,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매일같이 돈을 찍어내고 찍어내고 찍어내서 하지만 사람들이 돈을 얻게 되면 어떻게? 저시가요? 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렇죠. 천장에다 감춰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 돈이 부족한 현상, 돈이 말라버렸다고 해서 전황이라고 하는데 전황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교재 16페이지에 빈칸을 채우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정리를 하고 끝을 내보도록 합시다. 약속대로 빨리 끝내드리고 있어요. 그죠 음. 자, 봅시다. 자 공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공인은 미쳐치시다 무엇의 실시로 등장하였다? 대동법의 실시로 등장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일에에 늦추십시다. 독점적, 중, 독점적, 어, 저, 저, 저, 저, 어, 도매상인. 뭐라고 불러요? 도고로 성장을 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상업의 발달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농 억상 정책을 실시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시전 상인에게 준 특권 이름이 뭐였어요? 금난전권이었어요. 그죠? 자, 금난전권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금난전권이라고 해야 올바른 의미 어, 표현이 되겠습니다. 음. 자, 요거는 미추칠게요. 시전 상인에게 준 특권이었어요. 하지만 물가 급등 등의 피해가 나타나게 되면서 통공정책까지 미추칠게요. 통공정책으로 금, 남, 근 정권이 폐지가 되었고, 이후에 개인적인 상인들, 사상들이 성장하게 되었다. 자, 조선시대 때 활동했던 대표적인 사상 이름 4개 정도, 5개 정도는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미추칠게요. 경강상인, 송상, 유상, 만상, 내상. 이런 이름들을 보면은 아 조선 후기에 돈 많이 번 상인들이구나 라는 것 정도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 곳곳에 시장이 생겼어요. 그런 걸 뭐라고 불렀어요? 장시라고 불렀어요. 보부상 같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연결을 해줬어요. 이 보부상들을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미치십시다 객주나 여각 같은 이런 중간 상인들, 도매 상인들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는 게 조선 후기 상업의 발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국가만이 이루어지는 공무역을 뭐라고 불렀다 개시 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사무역을 뭐라고 불렀다 후시라고 불렀어요 자 청나라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개시 밑주 칩시다 중간개시 책문개시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음. 자 요런 것들을 담당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상 의주에 만상 도 밑줄을 칠게요 만상 같은 사람이 있었다 음. 자. 일본과 이루어지는 공무역 뭐라고 불렀어요? 비추칩시다. 외관 개시였어요. 그죠? 외관에서 이루어지는 일본과의 공무역 개시가 있었다. 자, 이 외관 개시를 담당했었던 어상 상인들, 동네에 뭐라고 불리는 상인들? 내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 널리 사용되었던 동전의 이름 무엇이었나요? 비추 쳐봅시다 상평통보라고 하는 것이었어 그지 상평통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였고 신용화폐도 많이 사용을 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나 은행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떻게 했다 집에다 꽁쳐놨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돈을 만날 찍어내도 돈이 부족한 뭐 전황이라고 하는 돈 부족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인 문제 봅시다 전세는 병자 호란 이전부터 무엇을 시행하여 영정법을 시행하여 풍년과 흉년과 관계없이 일결당 4에서 6도로 고정을 하였다. 자, 무엇이 보급이 되면서 농업생산량이 크게 늘었다? 모내기법, 모내기법 뭐이양법둘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모내기법, 이양법이 보급되면서 농업생산량이 크게 늘었다. 상인에게 자본과 원리를 빌려 물건을 생산해내는 선대제 수모업이 많이 이루어졌다 라는 내용들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자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 쭉 한번 정리를 하고 세도정치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수고했습니다